안녕하세요 써니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에서 국제결혼 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분할 부분에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해하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물론 가장 좋은 방법은 결혼을 너무 껍데기나 조건만 보고 급하게 하지 말고 서로에 대해 잘 알아간 뒤에 식성, 라이프스타일, 자녀교육에 대한 가치관, 속궁합 등 상대방에 대해 최대한 많이 알아보고 결혼을 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는 결혼 전 1년 정도는 서로가 동거를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보수적인 사람들의 경우 혼전 동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시청자분들의 몫입니다. 여기서 잠시 위자료와 재산 부분에 대해 헷갈릴 수도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혼 위자료는 이혼소송 시 상대방에게 이혼의 사유가 있어서 더 이상 혼인관계의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다른 한쪽에서 요구를 하는 돈입니다. 대한민국 민법 제751조 1항에는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라고 나와 있죠. 이 말은 이혼의 사유를 남편이 제공하였다면 이혼 시 남편이 아내에게 주어야 하는 돈이고 반대로 아내가 이혼 사유를 만들었다면 아내가 남편에게 주어야 하는 재산 분할과 별개의 배상금에 해당합니다. 재산 분할은 말 그대로 결혼 생활을 하며 함께 벌었던 재산에 대해 이혼 시 서로가 나누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베트남에서 베트남 여자와 국제 결혼을 하여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된 경우 베트남의 법으로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가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사람이라고 해도 베트남의 민법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릿고개를 겪은 한국 사람보다 사계절이 여름이라 매년 농작물이 풍성한 베트남 남부의 경우 저축을 하는 비율이 한국보다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편인데요. 그 사람의 수입이 월 평균 30만원이 되었든 100만원이 되었든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축을 하고자 하는 그 사람의 의지와 습관이었던 것이었죠. 그 중에 저축을 잘 하지 않고 월급을 받거나 혹은 수익이 생기면 생기는 대로 쇼핑이나 술을 마시면서 돈을 다 소비해버리는 여자들이 몇명 있었는데 하루는 제가 그들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너네 보통 저축은 한 달에 얼마나 해? 라고요. 돌아오는 대답은 저축은커녕 통장도 없는 애들이 상당수였고 저축을 왜 하냐고 물어보는 친구도 있기에 너가 죽기 하루 전날까지 일하다가 죽을 거 아니면 일할 때 미리 저축을 해놔야 나중에 필요할 때 돈을 쓸것 아니냐 라고 했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한다는 말이 백만장자가 결혼을 하면 그 중에 50%는 내 돈이 될 텐데 지금 버는 돈 저축해봐야 얼마나 되겠냐 라고 말을 하였죠 당시에는 너무 황당해서 백만장자가 왜너 같은 무개념이랑 결혼을 하겠냐 라는 생각을 했지만 나중에는 정말 베트남은 결혼 후 이혼을 하게 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두 사람의 재산 합에 나누기 일을 하여 공평하게 반띵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지더라고요. 물론 한국의 경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 10억의 재산을 가진 여자와 1억을 가진 남자가 결혼을 하였다가 결혼 후 다음날 바로 이혼을 하는데 재산 분할을 남자가 5억 5천만원, 여자 5억 5천만원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고 이혼 끝 이렇게 끝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제가 베트남에 살면서 상식적이지 않은 말을 당연시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다 보니 베트남은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베트남의 법을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법치국가가 그러하듯 헌법과 형법, 민법, 상법 등을 비롯해 다양한 법이 존재하죠. 베트남의 경우 이혼에 관해서는 2014년 만들어진 왓 혼얀바 야든이라고 하는 결혼 및 가족에 관한 법, 법률이라는 법률과 베트남의 민법 두 법안에 대체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법률의 이름이 너무 길어서 줄여가지고 그냥 베트남의 결혼법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과 같이 민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베트남의 민법 604조 1항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고의로 개인의 삶, 건강, 명예, 존엄성, 명성, 재산, 기타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사람 또는 법인의 경우 피해를 입힌 개인 혹은 법인에게 손해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꼭 이혼시 위자료만이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위자료에 대한 내용이 한국의 민법과 비슷하게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베트남 결혼법 제43조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곳에서는 남편이나 아내, 개개인의 재산과 부부 공동 재산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였고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항의 경우 개인 재산을 이야기하는데 부부의 개인 재산은 결혼 전 각자의 재산과 결혼 기간 동안 별도로 상속을 받거나 독점적으로 벌어들이게 되는 재산 및 해당 법률의 제 38에서 40조의 규정에 따라 분배가 된 재산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결혼법 38에서 40조의 내용을 요약하면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나 남편 누구나가 공동 재산이 아닌 개인의 재산으로 분할할 권리가 있고 부부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을 통해 이를 해결토록 요청할 권리가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내나 남편 둘중한 명은 상대방의 아무런 도움 없이 생긴 자산에 대해 다른 한쪽에게 이거는 내 개인 자산이다 라고 미리 합의를 보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복권에 당첨되었다든지 혹은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가서 재미로 한판 했다가 재팟이 터지게 되어 큰 돈을 벌었을 때 그리고 결혼법 43조 1항에 명시된 이야기처럼 부모 혹은 지인으로부터 상속을 받게 되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분할된 개인의 재산에 대한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 문서화를 시켜놔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혹시라도 문서화 시켜놓고 공증을 받아놓지 않는다면 나중에 이혼할 때 공동의 재산으로 계산되어 같이 나누어 줄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내나 남편 둘중 한쪽이 개인자산 분할에 대해 동의를 해주지 않고 버틴다고 하면 이것을 법원에 요청하여 개별 재산으로 등록이 가능하고 미리 그 작업을 해두어야 다음날 대판싸우고 이혼할 때 손해를 볼 일이 없으니 미리미리 작업을 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일부의 꽃뱀들은 결혼테크를 타면서 베트남은 결혼을 할 경우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재산 영원인 사람이 100억대 자산과 결혼을 할 경우 다음날 이혼을 하면 50억씩 나누어 가지게 된다고 떠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심한 경우에는 남편의 모든 재산은 아내의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떠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될 경우 대체로 본인의 재산이 배우자보다 많은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결혼을 할때이 개별 재산 등록이나 분할 작업을 하지 않고 공동의 재산으로 묶어놔 버리고 이혼 시 자기가 한몫 챙기겠다는 장기 플랜을 세우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외국인 남편의 재산을 본인 개인 재산으로 분할을 해놓고 남편이 베트남어를 모르니 당연히 서류를 해석해 볼 수도 없다는 생각으로 사인을 하라고 하기도 하죠. 이때 남편이 이게 뭐냐고 물어보면 그냥 결혼 서류 중 하나다 라고 말하고 그냥 사인을 하게 되는 순간 당신은 결혼 전까지 뺑이쳐서 모은 모든 재산을 그 꽃뱀에게 기부를 하게 되고 다음날 이혼을 하게 된다면 빈털털이로 쫓겨나게 될 수도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트남의 이혼법과 위자료 및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한국과 비슷합니다. 이 부분을 외국인들이 잘 모를 것이라 생각을 하고 물론 실제로도 잘 모르지만요. 물론 사랑하는 사이인데 서로가 재산을 공동으로 묶어서 함께 재산을 키워나가야 하는 게 좋은 것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 또한 당신을 사랑하고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만의 인생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 일회용 디딤돌 역할로 이용해 빨아먹을 거다 빨아먹고 버리게 될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